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대상영리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지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1차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단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초월역까지는 약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는 현장입니다 어, 언덕은 조금 올라왔어요 진입로를 조금 올라오시게 돼서 단차를 좀 활용해서 이제 앞쪽에 어, 보이는 거 없이 좀 적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평 건축면적은 53평으로 1층 면적이 굉장히 넓고 1층에 이제 방이 두개 있기 때문에 어 1층에 방을 좀 찾으셨던 분들은 또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요 이쪽은 도시가스는 들어오지만 이제 정화조는 개인정화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금액은 지금 7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 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보신 타입에서 조금 변경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은 그런 조건도 충분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세요 솔렘 타운 하우스 외부 모습부터 보고 계십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대문과 난간이 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잔디는 이렇게 최소화한 모습이에요. 요즘엔 이제 잔디 관리나 이런 것들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디는 최소화하고 양 옆으로 이렇게 화단을 이쁘게 가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주차장,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대문 앞쪽으로도 주차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징크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큰 통창, 그리 테라스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수정과 쪽으로 전기 코드 확인이 되고요. 전실인데요. 전실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하단 풋등과 신발장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오면 아늑한 분위기의 거실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메인 조명과 양 끝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남양 배체로 지금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왼쪽 벽면은 타일로 그리고 우측에 아트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 포웨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을 통해서 석재 테라스로 바로 나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식탁 배치 공간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빠형 테이블을 이용하셔가지고 아일랜드 연장선으로 간단하게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공간도 이쪽으로 파져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사용하시면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광파 오븐 모두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사각 싱크볼과 대면형 구조로 인덕션과 일카 후드까지 잘 설치가 되어있네요. 주방 뒷편으로 공간이 제법 넓은데요. 다용도실 공간, 세택실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널찍한 면적이고요. 추가 냉장고가 있다면 이쪽에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1층 욕실이고요 테라저 타일과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도 크게 나와 있고요 환기창도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는 작은 수납장과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명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나오는데요 1층에 방이 두개 있는 타운하우스는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구요 바리돌 조명으로 굉장히 은은한 조명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 쪽으로는 4칸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위의 공간은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별 난방이 모두 가능하시구요 이쪽은 1층의 작은 방인데 서재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린 자녀분이 있다면 자녀분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방에도 역시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cctv로 외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계단은 지금 원목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2층에도 가족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층에는 안방과 이렇게 2층 가족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면창 구조로 지금 창호는 양쪽으로 뚫려있는 모습이고 앞쪽에 큰 통창 밖으로 넓은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를 둘러보기 전에 우측에 보조 주방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덕션과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시거나 하실 때 이쪽에서 음식 준비하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뒤편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 선방 같은 거 짜셔 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은 KCC 이중창 사용을 하셨네요. 2층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위의 공간은 이제 바공의 천장으로 층고가 높게 되어 있고 조명과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네요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밖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전기 코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는 가족실과 함께 안방이 존재하는데요 안방에는 욕실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거실 쪽에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널찍하고요 대형 타일과 샤워, 샤워부스 형태로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널찍한 면적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만 배치하시고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안방이고요 어느정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쪽에 침대 배치하시면 산 배경을 산조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드레스룸도 포켓도어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요. 드레스룸 널찍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옷 수납 걱정 없이 여유롭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 수납하시기도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